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미드만 이겨주면 편한데 게임 평타 출줄 알았나 보네 여긴가? 까비 아 재규타임인데 이로 빼네 어? 아 이거 슬로우 맞으면 안되는데 손꼬였어 아 슬로우 맞았으면 안되는데 이거 무조건 다시 타가지고 최소 플래시인데 아군이 당습니다 무조건 다시 탈수 있는가 보는데. 아을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잠깐 스탑 무빙 내서 좋았다. 좋았다고 볼수 있다, 이거. 아, 근데 우리 미드 어떡하냐. 아, 제 숨도 못쉴 텐데, 이제 키아나, 카밀, 앨리스인데 저렇게 죽기 시작하면은 10대 쓰거든? 아, 진짜 많이 봐줘야겠는데, 미드를. 상대 정글 좀 괴롭히러 들어갈까? 우리 킨드가 잘 크긴 했어. 근데 킨드가 궁을 잘 써도 키아나가 밀어버리면 그만이라. 앨리스 찾았어. 아빨이더 빠른 건뭐 서잉? 아! 우와! 우와! 근데 이판 질거 같단 말이지. 아, 아까워. 아이고. 아아 미드 아, 어떡하냐 내가 못하면 그냥 지겠네 그냥 일방적으로. 정글을 많이 괴롭혀줘야 되는데, 꺼리가 안 나네, 생각보다. 신드라 프로라고요? 그래? 아!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레드 아직 있거든? 일단 들어가볼까? 제이드아 스카운님이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 형도 조만간 시스템적으로 정지 먹겠네 아니 제재먹겠네 맞지? 한경기 결장 80만원 벌금 맞죠 이거 아닌가? 일단 나 출발했어 완전 걸렸다. 나이스 신드라 뭐야?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디즈스 코스. 아카메아 제발. 제발. 아이고. 바텀에서 계속 해줄 걸 그랬나? 정말 잘해야 겠는데 이번판 많이 잘해야 겠는데요 그래도 앨리스 많이 말려놓긴 했어 아이고 이 사람들 보소 끝도 없이 던져 정말 많이 잘해야 겠는데 나이스. 하나라도 데려갔으면 이득. 적은 처치. 나이스! 이겼다. 캐리 가능해요. 미드 형또 죽네? 미또 죽. 오, 이 형! 뭐 하는 짓이야? 캐리. 어, <웃음> 사라지네. 근데 지금 밀어도 되나요, 이거? 난 조금 반대데 맞았나? 안 맞았네. 구도 잘 짜야 돼. 피아나 공다 맞으면 져요. 구도가 중요합니다. 구도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 아 미드미니언 계속 탈 텐데 이제부터 우리가 속도 올려야 되거든. 한명 짤, 한명한명 한명 짤릴 때마다 우리는 지금 타격감이 엄청나. 와 서퍼 7렙인데? 와 아깝다. 맞았으면 저 죽었는데 무조건 죽었는데. 터치랑 연계되면서 질 다박하면 죽는데 무조건. 무슨데? 톱도 올려, 야 우리가 올려, 우리가 더 빨라. 아 같이 맞으면 안 되는데, 아버. 우리가 훨씬 빨라. 뭐라? 아 아까워. 형들 스키샷 느낌 잃어져 잃어버렸는데. 어디가 없을 거예요? 아니 뭐야, 클레드왜 이렇게 세? 와! h 와! a w 아, 이십 분 컷이잖아. 깔끔하게 GGWP만 딱 쳐주는 것도 이것도간 질중에 하나라고. 근데 이거 그냥 명예 받을만한데 명예. 와 이걸 안줬네